아니, 근데 어떻게 지난번 방송하고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 공교롭네. 아니, 아까 끊어서 그 간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어? <웃음>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까 박수 치셨죠? 네. 시작해도 되는 거죠? 일단 하에다 바꿔야 된다, 지금. <웃음> 걱정 마세요. <웃음> 우리, 우리 매주 바꿔가기로 했으니까 보겠어요. 어, 아, 최혜영은 얼마나 잘하신지 보겠습니다. 아. 재미없죠? 아, 제가 괜히 욕했습니다, 저번주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 진행을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개혁요정 <웃음> 아, 요정 빠졌나? <웃음> 아니 있는데 일부러 뺐어요 아까 하도 뭐라고 해서 <웃음> 개혁요정 하겠습니다 개혁요정 요정 김용민입니다 요정, 요정, 요정. <웃음> 아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방송이 이게 나갈 때 2십일대 국회에 들어온 지3 0백 일째 되는 날이니까. 네. 아 근데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지 않아요? 3 0백 일이라는 게? 야, 그럼면열달딱된 거네요. 그러네요, 열 달이 됐네요. 와. 자, 그러면 우리 또 자기 소개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각자 우리 장경태 의원부터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동대문을 어, 출신의 국토교통이와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경태입니다. 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입니다 와, 네, 예, 박성민입니다 네, 저 길게 하고 싶은데 다들 짧게 하는 분위기인가요? 응. 후배들 때문에 기모 피고 있는 이재정 의원입니다 20대 거짓말.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님에 대한 평판은 한 다섯 명 분량을 뽑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네, 평판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재정원 같은 후배를 꼭 본인이 맞이하게 <웃음> 이런 선배들의 연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맞이하신 분이 저 같은 나는... 후배 좋죠. 네. <웃음>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 <웃음> 진짜. 그 지난 주에 공개됐잖아요 우리 영상들이 세 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반응이 매우 뜨거웠을 와. 것 같습니다. 음. 됐겠죠자 그래서 <웃음> 오늘 네 분의 영상도 기대가 됩니다 자 차례차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제 영상부터 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나오는 거예요? 소품 <웃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철가방보다 더큰거 나와요? 이번엔 발로 뛰었습니다 아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진짜요? 네. 아 역대 최고 제작비가 들었네 아 <웃음> 그렇군요 아 저는 부산에 다녀왔어요 아 맞다 네. 요 저희 이 법을 제안하신 분이 역사 왜곡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라 하셨고 어, 이분이 또 부산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건가? 야. 7시에 공양에 오시면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6시에 출발했어요. <웃음> 왜그 일찍 나오신 거예요? 산에서 시키신 분이 있으셔서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배달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나러 갑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이도 국계반점에서 오셨죠. 네. 네, 네. 네. <웃음> 네 선생님 간단히 네, 자기소개. 서게... 저는 네. 올해 나이가 올해 60월 거한갑입니다한갑이고 아, 부산 네. 수영구에 살고 있는 홍상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응. 반갑습니다. <웃음> 네, 이 장소가 부산 학생 교육 문화회관 앞에 광장인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과 분담이 되데요 어떤 의미? 부산에 학생의가 일어난 거를 기념하기에 아, 여기가 원래는 네. 어린이 대공원 자리였어요 아, 근데 이제 확장을 네. 해서 네. 이쪽에 좋은 문화의 세관도 세우고 네. 이제 위안부 소년상도 세우고 아. 어린이들의 자란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창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것같아 학생 학생의거기념탑 어, 네. 어, 의미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셨네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상의를 정원해서것을 네. 기념해서 더 맞는 근데 참고로 저분이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도 인연이 좀 있으신 게 저분의 어머니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예,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께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역사 외곡과 관련해서 한세 가지 정도 입법례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사왜곡을 하는 발언들이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음, 또 하나는 국립묘지에 사실 친일파들 묘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친일파임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이장을 권고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파묘법이라고 이렇게, 예. 뭐, 좀 약간 극, 극단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예, 하여튼, 예, 그런 취지의 문제점. 음. 뭐, 이런 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 우리가 이제 친일도 친일이지만 역사를 왜곡하면서 거기서 또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다 그게 그냥 이유 없이 왜곡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정치적인 이, 이,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런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어,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의 소녀상인데 네, 우리가 흔히 보던 소녀상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소녀상의 모습은 굉장히 결연해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 뒤에 우리 할머니다라는 저 말이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네, 이 소녀상 그때 끌려갔던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할머니다 우리 할머니였을 수도 있고 이분들도 우리랑 같은 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취지 고려하고 반영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면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예, 일단 초안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보내드리면 그 법을 보시고 수정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해서 의견을 주세요. 수정하거나 추가할게요. 어... 죠 그렇죠. 발의 전에도 예, 소통을 하고 사실 지금 또 내용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고민을 더더 그...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응? 아침부터 막 부산하게 준비해 가지고 예. 왔는데요. 저도 홍격제 와서... 해서 아그러셨습니까 <웃음> 말씀 나누니까 너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좋은 생각 많이 갖고 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소녀상은 진짜 어디 가서도 볼수 없는 소녀상인데, 네, 예. 예. 예 이걸 보고 너, 저도 너무 마음에 울림이 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부산에 간, 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늦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다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돌아서 왔는데, 가로질러. 가로질러. <웃음> 이렇게 돌아오는데 말이야. 어? 꼭 막, 막내들이 이렇게 지각하죠, 매번. 저번 아 주도. 그치? 그왜냐면 허드렛 일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웃음> 아 네. 오늘 이소영님하고 의원 같이 그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말미에 영어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와꼭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이게 네. 그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를 얘기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라서 네.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의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걸 아주 짧게 정리해 주셨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짧게 정리하신다고 했고 사실 들은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네? 응. 그 좋은 얘기였어요. 아, 네, 네, 좋은 얘기였어요. 괜찮네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된 다음 영상을 볼까요? 최혜영 의원님 영상인데 우리 최혜영 의원님은 어떤 법안이셨죠? 어, 저는 무장의 숲길에 그 전동일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아... 의무와 관련해서 법안을 음...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내주셨어 그때 그분이니네 맞아요 정두환님이라고 그 친하신 분세분 삼총사분이 계세요 그분들 만나러 그 성남에 율동 공원 거기를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주세요, 제 거. 어, 너무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 의원님들한테 선물해 드릴 건데 이렇게 실제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눠주시면 아, 네. 어, 이거, 이거. 아, 직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 와, 우리 애기 만들으라고 해야 되겠다. 예. 저는 지금 시간 되면 준비 시작해서 누가 빨리하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해보시라고 그러냐면 여기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구조가 된지 알수 있어요 바퀴 아 따로 안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드셔서 인증샷 하나씩 보내주세요 아, 미리 주셨으면 박준민 의원님 한네개 나올 때 아까 한두개 보면서 아, 세 그래요? 번째부터 그냥 만들 걸아 제가 그걸 생각 못 했네요 네 그럼 보시죠 네. 선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 제안자 만나러 가는데요. 성남 율동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아 저거 너무 잘 찍었다. 아, 아니 세 분이 다 오셨네? 네다 오셨어요. 아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장의 숲길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제 제안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자기 소개 괜찮을까요? 저는 정부한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제안서를 써주신 분, 네네. 저는 야탑에 가는 이혜연입니다. 이혜연이. 건강 이동회산는안엘지라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안서에 전동 휠체어 배터리? 네.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그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데 오면, 네. 저희가 물론 충전을 응. 이제 많이 하고 내일 어디 가겠다라고 아. 해서 충전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활동 중에도 이게 그 배터리 잔량이. 음. 움직이다 보면 금방금방 떨어질 때가있고 네. 충전을... 저 보통 몇 시간 정도 가요? 저 전동기가? 그게 하루 정도는 하루 간다고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나절이나... 보통 이제 안에 이제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 음. 그 밖에도 조금 설치가 됐으면... 오. 음. 음. 그래서 불안하니까 중간중간에 실내에 있을 때 충전을 하는... 그래야겠네요. 아니 그것도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전지 그 소재도 사실은 다양한데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은 소재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달라는 우리 지역 장애인 학부모의 조언도 어, 있었어요. 네네. 실내에 있는 것도 좋지만 실내 퇴근 후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 동상하거나복나 이런 데는 운이 어, 닫히면 못 쓰니까 이용을 못 하죠. 음. 하차, 여행을 가거나 어디 공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울인게복특성 음. 경기 풍경기가 음. 어디에나 실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 곳에 네. 외부. 음. 외부에도 많이 있었으면 음.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무장의숲길을 한번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어디쯤 설치하면 좋을까 아니면 또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음. 예. 아, 어, 저, 습까지 네, 이제 저기 어... 앞에서 가려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음, 너무 날씨. 좋은 곳에서.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 호수도 보이고. 근데 저런 상황에 길을 걸으면서 그 배터리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국회에 오게 해서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국회에 오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아아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국회 방문할 수 있냐고 그래서 꼭 오시기로 하셨어요 약속 하 음. 그래서 한번 오시면 어떨까? 아 저희는... 아니야 일단... 알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약속 아~ 힐링을, 본인 일링을 하고 있었네 본인. 맞아요. 아, 아니 근데 정말 국민 앞에서 겸손한 우리 최혜용 의원님 모습 낯설어요. <웃음> 어떻게 입법 그 계획 같은 거는? 네, 가지고 그래서 계시죠? 이제 입법조사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장에 관련한 거는 복지부. 어.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든지 숲이나 이런 뭐 관련된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국토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 숲길이다 네. 보니까 다 엮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한번더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관계부처에좀 부처 관리자 분들이나 담당자 분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뛰어서 좋은 법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다음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법을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또 제안자께서는 또 저에게 어, 좋은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떤 자산을, 어, 자산에 세금을 매길 때는 대부분 다이 자산 가치에 따라서 재산세든 뭐 취득세든 종부세든 여러 가지 어, 자산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매기는데 유독 우리 자동차만 CC, 배기량에 맞춰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든요. 어, 제2의 재산이 자동차 시대인데 자동차의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VCR로 보고 만나고 오시죠 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웃음> <웃음> 지대까지 <지금까지> 해주셔서 <웃음>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 혹시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세요? 예 바로 접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웃음> 아예 안녕하세요 네, 소리 들리시죠? 그... 네잘 들립니다 예 아, 저는 우리 제안자님을 찾아뵌 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예저 수원에서 개인사업하고 있는 정진오라고 합니다 어, 저희한테 제안 주신 법안이 뭐라고 했었죠?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몇 백만원부터 수천만 원대 고가 차량까지 cc로 매겨버리면 똑같은 세금을 내가지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대별로 세금을 내면 은 예, 형평성에 맞을게끔 그렇게 해서 제 법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제안하시게 되신 거세요? 저번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이제 점수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자동차가 부과되는 점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본인들도 이제 자동차 가격대별로 문의가 많이 오니까 가격대별로 하고 싶지만 법안 자체가 없어가지고 시시별로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좋은 계기가 돼서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으로 나눠진데요. 배기량에 따라서 영업용은 1,000cc 아 18원부터 2,500cc 초과하는 거 24원까지. 비영업용은 1,000cc 아 80원 또 1,600cc 초과가 200원. 그래서 비영업용이 훨씬 비쌉니다. 이 영업용은 어찌 되고 생계를 또 네.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그랜저가 2,497cc예요. 2500cc 같이 조금 안되는데요 어, 현재 세금이 499,400원 음. 그런데 이거를 자동차 가액으로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동급 대비 한 520d 아시죠? 모 어, 뭐 회사의 520d 아, 예. 네, 1995cc 입니다 음, 이 세금은 399,000원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 나죠 진짜? 가격 차이는 훨씬 많이 나지만 두배 네.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뭐그 정도 되는데요 세금이 오히려 더 싸게 부과되고 있어서 어, 제가 이 부분을 차액 가액에 맞춰서 어, 자동차세를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 100% 다 변경할 수 없고 조금 혼합하는 것으로 어, 입, 입조처하고 좀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재 있는 법률 자체가 상당히 좀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 맞춰서 이제 민생 법안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체감할 수 있게끔 많이 좀 현실에 맞게 바꿔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시키신 분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니 어떠세요? 아예 제가 지금 이런 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어색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홍보가 점점 많이 돼 가지고 저보다 이제 더 좋은 법안을 제안하실 분들 많이 만나셔서 좀더 밝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안자님께서 주문해 주신 법안 접수되셨고요. 제안자님께서 어, 말씀해 주신 얘기들 잘또 경청하고 저희도 잘 수렴해서 좋은 법안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현원실에꼭이 네. 어, 국토교통 산뿐만 아니라 어떤 제안이든지 좋습니다. 뭐든 꼭 다시 한번 저희 국회의원 시키신 분을 불러주시면 또 바로 또 저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게 법 개정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명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법들은 이제 그 조세저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가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민이 될 문제 같아요 사실 한 70%의 분들은 세금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한 30% 정도가 좀 낮은 자동차를 내시던 분들이 좀 많이 내게 되는 외제차 타신 분들이 좀더 내시겠죠? 결코 네. 제가 외제차를 못 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소한 걸 <웃음> 네. 하나 제가 지적하고 네. 싶어요 승용자동차 시시당색 이거 CC라고 아, 이거 하든 해야 되는 거아니까 영어로 CC해도 되는데 CC, 시시, 네. 시시당색 네. 아, 영어를 울렁증이 있어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재밌어요.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CC당색? 제가 어, CC 울렁증이 있어서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CC를 아, 아. <웃음> 좋은 입법 꼭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너무 궁금한데 이소영은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 이소영 의원님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저는 이제 공동주택 햇빛 발전 장려법이라고 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네. 그 유세 유세 많이 쓰는 거는 아니고 이게 150 와트 짜리여서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법은.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게 대롱대롱 매달려 대롱대롱은 데롱 아니고 안전하게 잘 매달려 있잖아요. 그데 <웃음> 아, 네. 그거는 이제 용량이 뭐 35와트, 50와트 이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150짜리라서 그거랑은 이제 크기는 많이 다르고요. 작은 거를 빨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음. 이제 일단은 한번 가지 어디부터 있던 보면. 걸 떼오신 거예요? 그러게요. 아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주워 왔습니다. 아, 네. 이거 150 와트짜리라고요? 이건 150 와트짜리고요. 아, 큰 거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장려하려고 하는 거는 베란다에 이제 가볍게 붙여가지고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리는 이제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요거에한 음. 3분의 1 정도 되는 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음. 오늘 이제 영상을 보긴 할 텐데 사실은 최영원님 영상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했으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다양한 배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을 텐데 어 저한테 이 법안을 제안해주신 홍창효님께서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마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우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절 올 수는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어, 지난주에 봤던 우리 박지민 의원님도 전화 통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개 아, 중에 하나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웃음> 네. 각출할 땐더 내시는 걸로. <웃음> <웃음> 그러면 준비된 이소영 의원의 영상을 보시죠. 어, 제가 홍창효 님 제안해 주신 법 관련해서 아직 제안자분하고 통화를 하기 전인데요. 어, 그 전에 기본적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화해서 좀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자분하고 통화하기 전에 어. 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주무관님하고 또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하고 먼저 통화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아파트 중에 뭐 어느 정도 비율이 이것과 관련된 제안을 관리규약에 두고 있는지 음. 또 실제로 뭐 주민들 반대가 있는 건지 이런 좀 현장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 아파트 태양광 관련해서, 네. 그,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베란다에, 네. 그, 아주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 있고, 음. 역시 철저하시네요. 네, 네, 의원님 오늘 국회의원 시키신 분 드디어 제안자분이랑 전화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 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음. 아니 저는 사실 홍창효님을 직접 한번 어떤 분인지 뵙고 싶었어요 네.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인 것 같고 또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싶었던 법안을 제안해 주셔서 네, 어떤 분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창효님 휴대폰 맞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이소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 맞으신 거죠? 네, 아, 아, 반갑습니다. 홍창윤 님 제안 주신 공동주택 햇빛 발전 장려법 네. 예, 너무 제가 원래 이제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홍창효. 저를 이렇게 딱그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런 거아니라데 <웃음> 기대한 바에 <웃음> <만에> 있었는데. 저희 <웃음> 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세를 아낄 방법이 몇개 없잖아요. 네네. 다런데 그냥 발전시설 붙여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표회의 규약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패널을 음.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고 싶은데 동 대표를 해야 된다. 동 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표 선거에도 나오시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 아, 실제 시도도 해보셨네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게 왜 규형으로 제한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들이 아파트값하고 아마 상관 지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에어컨 에어컨 시력이 붙였다고 부동산값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더 주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었죠. 쉽게 이걸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 못했을까 반성을 하면서 제안을 접했었고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듣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방역상하고 그렇고 이래서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진짜 지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화에도 충분히 의견 전달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기는 했어요. 직접 한번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의견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이해도 잘 됐고 어, 지금 서로 네. 의견 교환이 잘된것 같은데 맞나요? 어, 네, 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또 중간중간 말씀도 드리고 의견 도여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아, 봤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네,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법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법률 리서치는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관련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계하고만 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본 상황인데 산업부라거나. 어 이런 관련된 부처하고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신속하게 법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가지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가지고 왔는데 이 국회의원 시키신 분의 정말 많은 분들이 법안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의원실로도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중랑구에 사시는 분이 막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와 봤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소개해 드리고 음, 싶어서 중랑구 가져왔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습니다. <웃음> 중랑구 다 저희 저희 당인데 <웃음> 어. 한 개만 가져오셨다고 해서 진짜 막한 수십 개돼 보이는데 혹시 두개 중에 한개 갖고 오신 건아니지 <웃음>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 <웃음> <웃음> 많이 온 걸로 이야기겠습니다 <웃음> 예쁜 턱 하는 게 아니라 예쁜 겁니다 우리 서로 너무 디스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한 일곱 명의 의원들의 영상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제 법안을 만드는 시간만 남았죠 법안 만들고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그 과정을 앞으로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우리 이번에는 기회를... 네. 네. 아... 이재정 아...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저도 기회를 주시나요? 그럼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웃음> 아니 보통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법안들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그냥 기성품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문 제작한 수제화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실제 내 발에 꼭 맞는 법안들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재정은 준비한 어떻게 멘트다. 저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뭐 괜히 먼저 시켰어. 우리 어떡하라고. 요자 <웃음> <웃음> 해봐라. 내가 <웃음> 제가 할게요. 사실은 이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나면 국민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실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괜히 힘도 빠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국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최혜영 의원님. 어, 이번 기회에 뭐, 저의 법 제안서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한테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보고, 아, 정말로 실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알게 됐고요. 저 역시도 뭐, 똑같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일차와 전동일차의 차이처럼.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입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이팅 어... 우리 장경태 의원님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항상 정치를 어렵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법을 제안해 주시면 법이 곧 답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이 결국 정치거든요. 여러 가지 법 많이 제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법이 밥이 된다, 이건 준비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방금 우리 이재정 원님 얘기하신 거 보면서, 아, 나또 뭐, 뭔가 해야겠다. 분량을 뽑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노력은 했는데 조금 상투적이다. 아, 네. 말씀하시죠. 기존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뭐 20대 때 4년 하면서 이게 제일 잘한 일이야 이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법도 실제로 이게 통과가 된다고 라 하면 은 어, 아마도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 저에게도 될것 같고 또 제안 주신 제안자분께도 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실제로 입법에 참여해본 그런 기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통과 가능한 좋은 그리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꼭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 음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저도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법 만들어지는 과정이 험난하더라고요.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지난한 협상 과정과 어려움들이 밖에서 또잘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입법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우리 제안자분들도 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그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기대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이거 아, 안하고요?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해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이런 게 안하고요? 아, 아, 아 그거 다시 다시 다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국회의원 시키신 분 방송됩니다. 와 <웃음> 잘한다. 엔진 <웃음> <NG> 내지 마세요. 엔진 <웃음> <NG 내지 맞다. 웃음> <NG> 내면 이제 채 방송 얘기 안 되면 방송은 전혀 모르죠. <웃음> 연기도 안돼 우정이 아, <웃음>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해야 된다고요?